꼬작 꼬작 꼬작 이거 봐. 아! 아! 아! 아! 아! 아빠, 아! t r d o u r d 미안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 <차카차카차가> 게임입니다. <웃음> <웃음> 예, 오늘도 샬롯이 고르고 우리가 플레이하는 같이 플레이하는 <웃음> 로블러주시요좋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구독하시는구독해주시고요자그요 <웃음> 좋아요. 그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요좋아아요요 이거, 그게... 음, 음, 펑, 아빠, 아빠, 이거 아빠. 아무래도 포고스틱 스카이콩콩인데 이거 스카이 콩콩 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임이에요자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빠, 눈을 봐주세요 눈을 봐주저기가 뛰어야되나보다 높이 뛸수록 코인을 많이 주나본데 아빠, 아빠, 아빠, 내가 눈을 그러니까, 우와 이 샬롯 뛰는거 봐이게샬롯이야 이거, 이거 예리 우와 오케이 포... 포... 포거 아니 아니 요만큼 뛰는 거 아빠? 아하! 유압 트레인! 오케이 알았어 아빠는 요만큼 뛰는 거고 train. 이제 트레인을 해서 더 높이 뛰게 해야 되는 거? 아하! Uh 트레인! -huh. 오케이! 아빠 아빠 보기엔 동전도 먹어야 되는 거 같아 동전도 많이 먹자 음,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기구 온다 셔프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포고 스틱을... 아빠 얘기하는데? o look, look a e here. Uh -huh. 아빠, 어 그래 아빠, 그래. 아빠, 아빠, 아빠, look at t h e s h o p in your own g a m 알았어, 오, 샬로 <웃음> <웃음> 여깄네, 예린. Can y o see me hopping? 어디 골까지 yeah. 올라갔어? I use my Pogo. 어, 야. l o o you want to see me use my Pogo? Yep. 200코인을 먹으면 요걸 살수 있네. 오케이 알았어. 지금은 못해 이거. 자 동전도 많이 모으고 샬롯 동전 모아서 포고스틱 바꿀 수 있어. 아빠, how can I buy this? 밑에 써 있잖아, 200 코인. 아빠, but I have more than 200 coins. Uh, 아니야, 179. 그러니까 돈더 모았어요. 오케이어잉어잉어잉어잉어잉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r 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야 my my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잠깐만, 아빠 이거 하고. 아빠가 이따가 잘 모아서 보여줄게. 아빠 어떻게 하는지 안는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점프 파워를 높인 다음에. 아빠, 아빠, 아빠, try your jump power. try your normal pogo. 잠깐만, 아빠 이거 코인 모아서. 아빠, 아빠, 아빠 hurry, try your n o p o 샬럿, 샬럿. i t be great. 알았어, 트라이 해볼게. 샬럿이 원하니까. 우오, 이게 다야? y o jump a 에이 더 모아야 돼 아빠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 예. 얘가 내돈다먹으려고 그래. 예. 자 이거 200개 모아서 더 좋은 폭고살 거예요. 예. 우리 샬롯은. 200개 넘었네, 샬롯. 샬롯 포고 살수 있네. 나나어 어, 야. 점프 파워, 121. 샬롯 코인 맞아? 200개 넘지. 바꿨어, 포고? 이건 뭐지? 아... 3 5 0이 있으면 저거 더블로 올라가는 점수 살수 있대요. 너무 비싸 로블록스. 맨날 돈 내래. 띠르든 딴딴딴딴딴 예! 두루둔 두둔 두둔 예, 148개. 두루두루두루. <뚜루> <뚜루> 아직 아빠, 아빠, 아빠 저거 하고 더. 아빠 아빠, p l e a s e 아빠 점프 파워 예린이보다 약해. 오 <뚜루> <it, try it. 뚜루> 오. Is t h t 오, four, four, f o you w a see how high a n I can jump for r t h r a n s 저거 예린이지. Oui. 이거 이거 이거. 아나 yeah. wow. 아빠 아빠 아빠 기 <웃음> 으음, 이야, 우와 샬롯 저거 점프해서 저기까지 올라가면 점, 점수, 점수 더 주는 것 같아. 저 위에 저기까지 다면, 그러니까 저기 위에 올라가면 노란데 하늘에. 어, 동전 넘었어. 아빠, 이제 샵으로 가야 되겠다. 샵으로 가겠어. 자, 아빠, 이제 샵에 가서 포고스틱을 하나 사겠어. 자 바이코인도 살수 있구나. 오케이. 아 200코인, 500코인 이미 이거 사는 거구나. 아빠, 아빠, 음... 아빠, 80k 사. 오 마이 갓. 아빠, 어? 예. 샬롯, 샬롯 포고 좋은 거 샀네.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아졌어? Because no, because 아 no. 거기 다는구나 오케이 갈았어 알았어 아빠도 그렇게 할게 이 큐프트 나가자 번저를 타고 자 이제 점프할 때야 아빠는 괜히 열심히 일했네 거기서 점프하면 되는데 으아 어, 단다 이제 돈번다 아싸 돈 많이 올라간다. 위히 우와. 이거 한번 점프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거야? 백씩 주는구나. 오케이. 오호. <웃음>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샬또 바꾸게? 와 아빠, 아빠, 나스 샬롯 보고 나무같이 생겼네? 와우, wow, 좋고 cool. 아빠는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걸 사겠어. 그렇게 아주 한참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답니다. 짜란, 점프 파워! 샬롯, 아빠 샬롯보다 더 좋은 걸 샀다. 예, yeah. 점프 파워. Power, I have 응? 오, 이거 봐. 점프하 올라가는 거 봐. 25개씩 올라가 점프하가. 와 이거 봐. 어 이게 포고 스틱에 따라서 올라가는 점수 달라. 트레이닝 할 때도 이거 봐. 샬롯 포고 스틱 바꾼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봐. 아빠 이거 한번할 때마다 25개씩 올라가. 자 보자 보자. 얼마나 높이 올라갔죠? 바깥 스포고. 오, 오, 돈 봐. 아빠 어디까지 올라가는 볼래? 오 아빠 빨간데 까지 가 이제 오 주황색 까지 가 우와 우와 우와 돈 모이는거 봐 우와 돈 맛을 본 착하게는 더욱더 힘을 내서 더 열정적으로 일했답니다 와 이제 이걸 금방 모아. 자 어떤 파워 스틱을 탈수 있니? Can afford. 35k면 이거 살수 있다고? 아온 김에 하자. 이 q u i 오케이 바뀌었어. 점프 너무 많이 해. 와샤넬 이거 봐. 이거 50집 올라가! 이거 봐 올라가는 거 봐! 와, 아빠 아빠 아빠 어, 왜, 이러, 점, 왜, 이러, 왜 이러,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차 점핑을 못하고! 차 점핑을 못하고! 싫어! 아빠 얼른 돈 모아서 또 다른 거 살래! 예리도 얼른 돈 모아서 또 다른 거 사! 그렇게 점프 파워를 모으고! 응? 자 이제 한번 뛰어볼까? 셜록 이거 한번 볼래? 한번 뛰는 거? <웃음> 오! 우와! 우와! 우와! 보스기 봐! 우와! 우와! 엄청나게 올라가! 그렇게 돈 벌기에만 집중한 착하게는 땅 속에 처박히게 되는데. 유후! 빵! 우와, 어디갔어? 앗! 어, 점프, 점프. 저, 어, 땅에 박혔어. 이만 안 돼. 80k. 얼마짜리가 제일 비싼 거야? 원 빌리언까지 있어. 우와. 우와, 이거 봐. 점, 원 빌리언, 샤 이게 제일 좋은 거래. 우와. 아직 멀었구나. 좋은 거 하려면. 친구, 500K를 언제... 넌 어깨가 왜 이렇게 뭐가 맞니, 어깨 응? 어? 안녕? 라조아비 어깨에다 금괴를 그 이렇게 메고다니니? 응? 흠워 아빠 한참 올라가는 거 같은데? 샬러? 샬러 어딨어? 아빠 샬러 옆으로 가야지 여기서 뛰는 거 샬러신 것 같은데? 우와~~~~~ 엄청나다 그렇지아빠이 이런 포 사줘 줘 r e not s 이 r e if you're 도 o t sure if you're t h e i n s y o u n s if i 따라라라 란따란따란따란따라라 란따란따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오늘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서따라라란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라라 란따요 이야... 아, <웃음> 우와! 어, 나! No. 넘어졌어. 넘어졌어. 너 여기서 뭐야? 얼굴이 어떻게 됐어? 너무 높이 올라가서 땅 속에 박혔어. 이거 봐. 땅 속에 박혔어요. 여러분, 나땅 속에 박혔어요. 아, 어떡해? 여기 있어. 땅 속에 박혔어. 자, 일어나. 오케이, 일어나. 우와, 여봐 포그로 점프하고 포그를 빼면 우와 우와 멋있다 그지 우와 점프를 너무 높이한다 우와 버거 버거 버거 버거 버거 버거 우와